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블랙저널 위클리 스프레디를 이 같이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마카를 활용해서 블랙저널을 꾸며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꾸미기 전에 블랙저널 위클리 세팅할 틀을 잡아줄 건데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위클리 틀을 잡아봤고, 오늘은 이 마카로 채색을 할 거예요. 뭐, 밴드? 어, 요, 요, 요 정도 뭐 쓰면 될것 같은데, 일단. 두꺼운 쪽을 쓸 거거든요. 두꺼운 쪽을 약간 빗금치듯이 해서, 다 한쪽 완성했고 <웃음> 이제 또이쪽을 해야합니다 자, 이렇게 알록달록 알록달록 이렇게 일단 바탕색은 끝냈고 와, 뒤에 번진 거 봐요. 근데 귀엽네, 이것도 나름. 아무튼. 이렇게 끝냈고 여기가 조금 건져서 좀 슬프지만 그래도 처음 한것 치고 예쁘게 잘된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요일 더을 칸인데 여기도 와카 이거는 이제 비치는 것만 좀 적으면 채색하기 너무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너무 많이 비치는데 문데 음! 엄청 겹네? 색깔이 알록달록해가지고 이렇게 요일을 적어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오늘은 마카를 사용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위클리 스프레이들을 꾸며봤는데 되게 간단하고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뭔가 봄, 여름 그런 느낌도 나서 예쁘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도구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채색하고 알록달록하게 꾸며봤으면 진짜 좋겠어요.